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m 비용입니다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산호행사님이 발열장갑 리뷰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현지에서 많이 팔리고 구매평이 좋은 발열장갑 중에서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4개의 발열장갑을 테스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운 겨울 실외에서 55도까지 후끈하게 올라가는 그리고 손끝까지 따뜻한 발열장갑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발열장갑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조금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발열장갑은 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산이나 낚시 같은 야외에서 사용하는 장갑과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때 쓰는 라이딩용 장갑이 있습니다. 이두 장갑의 용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캠핑이나 낚시에서 사용하는 발열장갑은 장갑을 낀 상태에서 간단한 작업을 할수 있어야 하고요 찬바람이 불땐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라이딩 할땐 주머니에 손을 못 넣죠 라이딩용 장갑은 찬바람을 확실하게 막아주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 손을 보호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추천하지 않는 제품 두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스타일의 발열 장갑이 많이 팔렸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가격은 4만원대 한국에서는 8만원 정도에 팔리는 제품입니다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이고요 55도까지 후끈하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는 따뜻하지만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실내에서는 온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리스테르로만 에 처리된 제품은 바람이 슝슝 들어오기 때문에 라이딩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야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활동성이 떨어지고요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생긴 발열장갑은 구매 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지 않는 낚시용 발열장갑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만원대 판매, 한국에서는 5-6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배터리 내장식입니다 손가락이 다 뚫려있어서 장갑을 낀채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울 수도 있지만 손가락이 너무 시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발열장갑의 배터리 사용시간은 서너 시간이 불과합니다 저는 낚시를 다니지 않지만 낚시 다니는 분들이 낚시를 3, 4시간만 할까요? 밤새 해가 될 때까지 낚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뺄수 없는 제품은 보조배터리를 또연결해야 되고요. 배터리를 뺄수 있는 제품은 최소 3세트의 배터리를 준비해야 밤새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락프러스 발열장갑입니다. 락프러스는 자전거와 모터사이클 용품 전문 브랜드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만원 한국에서는 4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최대 단점은 배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조배터리에 연결해야 합니다 전선도 상당히 고추장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고의 장점입니다 요즘 낚시하는 분들은 용량이 큰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배터리에 연결하면 밤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께가 얇아서 간단한 작업을 할수 있고요 이용 후기를 보면 손등에만 열기가 들어오고 별로 따뜻하지 않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테스트한 4개의 장갑 중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두께가 얇아서 찬바람에 노출되면 손이 시렵지만 반대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보기엔 낚시용으로는 가장 무난합니다 모터사이클용 발열장갑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만원대 한국에서는 12만원 이상 되는 라이딩 전용 발열장갑입니다 제품을 처음 봤을 땐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장갑은 보호가드가 있고요. 레자로 손등과 손바닥을 처리해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발열장갑도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가 없어서 발열장갑 테스트를 하려고 강화도로 로찌를 타러 왔습니다. 네가지 장갑 중에서 라이딩할 때 온기를 조금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갑이었습니다. 활동성은 떨어지지만 이정도 돼야 라이딩할 때 온기를 조금이나마 유지할 수있고요 실수로 넘어졌을 때 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록브로스 발열장갑과 라이딩용 발열장갑을 출시하는데요 겨울 다 갔습니다 재고관리가 힘들어서 사이즈도 x 지한 개만 들어놨어요 평범한 성인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고요 손이 아주 작지 않은 여성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열장갑을 꼭 저희 상점에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캠핑이나 낚시할 때 쓴다면 활동성이 좋은 이렇게 얇고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고요. 나는 라이딩용 발열 장갑이 필요하다. 그럴 땐 바람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넘어졌을 때도 손을 보호해 줄수 있는 제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열 장갑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